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처음 배운다면 무엇을 목표로 두고 연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구전환 입니다 성구전환 중에서도 흉성과 두성의 연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아이 흉성과 오이 두성이 끊기지 않고 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걸 발성훈련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흉성은 성대가 두껍게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성대와 접촉 면적이 넓은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음보다는 저음을 낼때 훨씬 효율적인 소리입니다. 평소 말할 때 목소리가 바로 흉성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두 성은 성대가 얇게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성대 접촉 면적이 얇은 만큼 여리고 가벼운 소리예요. 그리고 저음보다는 고음을 낼때 훨씬 효율적인 소리입니다. 바로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죠. 흉성에서 두성으로 혹은 두성에서 흉성으로 소리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을 성구를 전환한다고 해서 성구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성구전환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성악용어인 파사지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다음은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구가 전환되는 중간에 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여리고 반대로 두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강한 소리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정도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마치 흉성과 두성이 섞여있는 듯한 소리인데요. 우리는 이 목소리를 믹스 보이스 혹은 믹스드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성구가 섞인 소리라는 뜻을 가진 보체미스타라는 이탈리아 성악 용어를 영어로 바꾼 용어이고요 혹은 믹스 보이스 말고도 중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구를 전환시키는 성구 전환을 연습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성구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믹스 보이스를 연습한다 라고 해도 둘다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부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흉성에서 시작하던 두성에서 시작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삑사리를 내게 됩니다 성구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음에서 흉성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중음역 이상까지 흉성을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 고음에서 음이 탈이 나게 되고 반대로 고음에서 두 성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중음역에서 삑사리를 내며 갑자기 흉성으로 바뀌게 되는게 일반적이에요 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성구전환이 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대를 닫아주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후두의 높낮이, 목의 텐션, 호흡의 세기, 그리고 발음 중에서 모음값이 넓은지 좁은지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중 그 어느 하나라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균일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즉 균일한 모음값을 만들기 위해 후두를 적당히 내려주고 목이 열린 상태를 유지해주며 외부근의 개입 없이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목열기와 성대 접촉을 유도하는 훈련 방법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성구 전환과 믹스 보이스의 시작, 목열기 편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시리 음악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